자 그럼 낙타팀 문제 하나 둘셋라 네? 영어 소리 안내 아, 아, 일단 아, 글자 음, 들은 네. 것부터 확인해 보자 라라 너도 라다 라야 라라라라라 응. 라. 라. 라. 라. 라. 라. 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과연 너네가 할수 있을까? 자 어쩌면 기회가 네. 다섯 번 있는 거니까 그럼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맞아 아. 이게 한 번에 알 수가 없더라고 유추가 됐나요 좀 어느 정도? 넷자 그럼 호랑이좋 하나 둘셋 라라라라 랄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요 a La 랄랄랄 자, 랄라랄라 La 어디 한번 맞 a 보시지 a La 가 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어 잠깐만 그 소리를 진짜 크게 내고 있는 거 맞아요? 아까 도변이만 들었어 <웃음> 근데 도병이만 들으면 라 나올 수가 없는데 <웃음> 맞아 그러긴해내가 이제 이렇게 낸거 아니지? <웃음> 이렇게 낸거 아니지? 어. 지금 제가 단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잘 내고 계십니다 아, 아 어렵다 나 뒤에 간는데 그럼 뒤에 소리 내는데? 나는 라거든? 가나다라겠네 <웃음> 가고 라면 가나다라 도겸이 바, 나, 나, 나. 도겸이가 바라고 했어? 가바나라. 가바 나라? 가방 나라? 가방 나라? 가락국수 갈매기살? 갈매기살? 갈매기살 맛있죠. 이제 정답을 진짜? 하나를 모아 주셔야 됩니다. 갈매기살? 네 갈매기살 아, 할게요. 할게요. 자 그래. 호랑이 팀. 와 이걸 이걸 맞춤해. 와 이거 무지 연기하는 거 봐. 뭐. 갈매기살 <웃음> 실패. 실패. 아 우리 이번에 진짜 크게 좀 해볼게요 진짜 크게 아까 처음부터 했어야지저 어, 크게 네. 해줄게 저도 제대로 내는즈 한번 볼게 제대로 자, <목소리>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가! 버논이 소리 안 났어요 탱크야 왜 자꾸 바뀌지? 너, 너 뭐라고 했어? 아, 아, 가을 가뭐라고 뭐 텔레비전 아 지금 원우 씨 굉장히 테레비전. 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엘린트인 빛으 <목소리> 보고 계시는데 아, 저 뭔지 맞춰볼래요 오케이 둘이... 가겠습니다 진짜 아, 민규의 정답 하나 둘셋 텔레비전 텔레비전! 텔레비전! 아닌 아닌 것같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실패! 와. 이로써 순식간에 세 번의 기회가 와. 날아갔습니다 와. 그냥 실패해도 되나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제까지해지해보안좋안해아해고지고어 y 바로 바로 하나, 둘, 셋, j o 뭐? <웃음> 뭔데? l e 데 y j 데 우리 아니야. 쭉쭉 읽어보자 h n 나파난 태거든? 나 파, 라, 라 같은 어떤 아, 어떤 걸 들으셨죠? 라, 라, 어떤, 어떤 걸 들으셨죠? 어, 칼파라테 <웃음> 칼파라테가 계십니다 칼파라테 정답 정답 하나 둘셋아 칼파라테 왜요 네. 왜요 어? 했어 했어 했어 했아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칼파라테 칼파라테 칼파라테 그 뜻이 뭔가요? 어? 근데 바꿔내래요? 정답 카페라테? 카페라테 하나 둘셋 아 이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거기에서 인정해 주시면 하고 아니면은 저희 그냥 실점 아, 받아도 돼요. 어쨌든 지금 칼파라떼까지는 네 번째 <웃음> 기회고 였 <웃음> 마지막 기회를 카페라떼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네네네. 네, 네. 자 다섯 번째 카페라떼. 청담. 어,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게 방법을 알았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씩 이렇게 듣고 이고안른 사람한테 <웃음> <진짜 글자로 웃음> 말해야 되는 건가? 지금 되게 그 포즈 카메라 의식하는 포즈인 거 아시죠? <웃음> <웃음> <웃음> 미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신발과 양말까지 벗어주시는 게 좋을 진짜? 것입니다 같 얼음물인가요 설마? 아, 아 진짜요? 아, 아, 아, 아 이거 못찾지 아 어, 진짜 못찾는데 <웃음> 우리 <이> 낙타팀의 <웃음> 북불복은 얼음물 주격하고 있는 사람 찾기 오 자, 여섯 명중한 명은 얼음물에 주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음물 주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 누구일까요? 안에 아, 계속 있어야 된가 봐요? 네 자, 이제 하나씩 면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웃음> 어, 이거 거의 디노데어 지금 굉장히, 어? 어 두겸 씨? 약간 그 엑스칼리버에서 아더가 검을 뽑는 누구, 그, 그 느낌인데요? 근데 엑스칼리버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웃음> 바지 조금만 내릴게요, 나. 아, 떼면안 되는데. 아, 바지 조금만 내릴게요, 네, 이만오 우리는 가겠습니다. 정했어요? 네. 자,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자, 힌트 비록 수있 아, 정도면은 디노야? 왜, 왜, 왜디노로생각하시면 디노 그그 리액션이 너무 추워 보이잖아요. 좀더 내릴까? <목소리> 어디노요 디노 <웃음> 왜 자꾸 야 빼지마 빼지마 넣라고넣라고 <목소리> 디노 혈액인가요? 뭐죠? <목소리> 저 무조건 기다아뭐 저런 건 상관없고 <웃음> 죄송데 저는 과학적으로 다가갔어요 네. 왜요 왜요 저 날씨가 더울수록 안해는 것이 차가우면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맞아요. 종이를 보십시오 3번 많이 젖어있지 않나, 않나요? 오 많이 젖어있죠 저는 좀, 조를 좀 줄이려번 줄이. 들어가 보려고요자 3번이 좀더 지금 보시면 여기 습기가 좀더있다라는 말씀을 와,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차가워요 못하겠어 <웃음> <하겠어요. 웃음> 진짜로 뒤로 <웃음> 와야야 야, 이거 너무 작업 긴 하다. 와 이거는 안 야, 돼. 야 이건, 이건 안 돼. 티나서 괜찮으세요? 자 이거 이게 고잉 대립야 이거 <웃음> 뭐야 이거. <웃음> 난 진호가 왜 이렇게 오버하지 했는데 이게 진짜 못 버틴 거구나. 계속 뺐다가 이제 다지는아 이거는 사실 시간 게임이었던 게 저렇게 찬물에다 대면 <웃음> 누구도 못 버텨 자 이렇게 해서 알쏭달쏭 복불복은 우리 호한. 주세요. 와, 이거. 와, 이거. 뭐야? 데 와, 와, 이거, 뭐, 이거. 어려운데 잠깐만. 이거. 멘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모를 같아. 어? 호시? 아 이거 뭔 어? 이거 뭔데? 어? 아, 이거! 관상! 아, 내가 와기 된 상인가? 맞추면 개물! 개물! 개물! 아, 나, 앞에 맞추는. 아, 나 그냥 알아, 자, 아. 어. 역순으로 바로 아, 맞추시면 어, 오케이, 됩니다. 아, 이거, 이거. 못 뭐?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어려와,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와, 전원으가 가득히 했는데 그거를 호시가뱉어버리네감사 아, <목소리> 아, 아니, 안 했어. 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직안니나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이게 영어 모르네 아, 나도 야, 어벤져스 어. 어벤져스 총장 이번전총 아, 아, 아니 야 이거 아니야아니야이거 어려워 자정환 아니요 할수 있어 뭐잘했잘했아 재밌네 이제 춘자 조슈아 컨트롤스 컨트롤스 아니야 뭐? 안먹 n 라안먹 n g King 킹킹 n g k 기 n g k o 기 g King k 우와 g King Kong! k i 나안 기억이 안 나. 아나, 기억이 기억. o n 되는 i n 아무나 n g King 빨리 n g King Kong! k i n 빨리 o n g k 빨리빨리 o n g King Kong! k 아, 모르겠다. 근데 이거 어렵다 이거. 아니 이거는 마지막이 중요 근데 판빠나, 또 원우 씨가 맞출 원우. 수도 있어요 어? 어, 어, 빨리빨리 넘기자 뭐야 원우 형이 아. 이이이나와요 어떤 몰라. 장면의 힌트인 것 같습니다 아. 아 뭔지 알지? 내부자들 아, 내부자들 왜내부요아니잖 빨리빨리 실패! 모르겠어요 실패! 해리포터? 몰라요 몰라 몰 기생충? 정답! 미안해 미안해 너무 어려웠어 자 바로 아, 어렵죠. 아 어렵죠. 아이 아, 아, 예, 가버리자 오케이 오케이. 자, 10초 남니다 스톱. 스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끝났어? 아, 이 어렵다. 이거 끝났어. 이거 뒤승이 지 아니, 끝까지 안 봤는데. <웃음> 이거는 이미, 이미 끝났어. 시간. 아직. <웃음> 끝났습니다. 어떻게 1 0초 끝났지? 이거는 안 끝났어. 세고아 안 끝났 안 끝났 아냐? 성과 위대한 게 지금. 이게 위대한 게 지금. 위대한 게홈런의 것도 그 이미지. 위대한 차라리 그 반지 얘기했잖아. 차라리 이게 위대한 게지그렇 그거지. 그거지. 빼나? 네 번째 사람이 많이 맞췄는데 원우 이다 살렸네 진짜 저는 진짜 잘했다 진짜 고맙다 야야야 야, 야, 야. 관상 너는 문제를 못 맞춘 관상이야 <웃음> 우리 호랑이 팀 마지막 사람이 맞춘 건 없었지만 3 40점이 다습니다 그래도 <웃음> 야 근데 관상이 너무 웃기다 와? 앞에서도 다못 알아듣다가 원우가 제대로 완벽하게 모, 많은 걸다 설명했는데 이렇게 다 떠서 먹여줬는데 먹고 배었어요 <웃음> 아, <맞아>. 먹고 관상 <웃음>